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멘토면 중고차 차 최현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자 오늘은 제가 이거 왜 녹화를 하고 있냐면 신차를 구매하시는 이번에 아버님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뭐 중고차를 구매하신다고 하셔도 조금 신차급 차량을 구매하시는 경우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차패키지를 이용해서 차를 더 깨끗하고 손질을 해서 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신차패키지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아무거나 한번 먹어볼게요. 아, 먹어본대 <웃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이렇게 업체 이름 나와 있는데 어이 신차 패키지라는 거는 제가 지금 사실 저는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요지가 아, 좀 필요가 없지 않나 아,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상을 찍는 건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업체에 연락하셔서 한번 문의해 보시고 어, 개개인이 괜찮다고 판단이 되시면 은 신차 패키지 하시는 것도 당연히 뭐 자기 만족이니까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 추천을 좀안 한다 라는 그 의미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아 신차 패키지 꼭 해야 되나? 아, 신차 패키지 하면 뭐가 좋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좋을 영상일 것 같아요 자, 대부분 신차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목록들입니다 자, 체계화된 신차 검수 신차 검수 실시간 피드백 정품 품질 보증 이거는 뭐 어디든지 주는 거죠 신차 중후군 살균 소독 자 차량 등록증 케이스 이거는 죄송하지만 없어 됩니다. 네, 자 주차 번호판 번호판 LED 고급 목 쿠션 네 그리고 고급 장우산 지급. 자 보시면 어 일반적으로 여기에 이제 신차 패키지는 보통 이제 표현이 좀덜 됐는데 뭐가 들어가냐면 썬팅 필름, 틴팅 필름이 들어가고요. 블랙박스 설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음이 들어가요. 네, 새 차를 샀으니까 방음을 아예 초에 살때 그냥 해버리는 거죠. 보통은 그세 가지가 가장 큰 어, 아이템이고, 요까지. 네 가지를 보통 이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자, 일반적으로 이 신차 패키지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왜 신차 패키지를 자꾸 찾냐. 저도 사실 이걸 하려고 랬어요 그래서 견적까지 다냈습니다 자, 제가 낸 견적을 뭐 알려드릴게요. 저는 카니발을 샀어요. 카니발은 신차 패키지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게 실제로 그 매장에 가잖아요. 그 8번에 이렇게 식당 가면 추천 메뉴처럼 8번에 이렇게 제일 많이 한다고 베스트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저도 그 8번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카니바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들어가는지 한번 제가 봐 드릴게요. 자, 여기는 썬팅이에요. 썬팅이 네, 뭐올때 판매가에서 116만 원이죠. 자, 116만 원. 여기다 여기다 놓게요. 자, 116만 원이고 블랙박스 요즘에 아이나비 QTX 7000 새로 나왔죠? 자, 156만 원. 그리고 하부 방음 코팅이 75만 원입니다. 더하기 75만 원. 엔진 방음 패키지 본네트 열어서 방음 바르고 뭐 여기 이제 뭐냐 바퀴를 감싸고 있는 이휠을 하우스 에이 이 바닥 쪽에서 올라오는 노면의 그 진동 소음을 거기 카울해서 흡수해 준다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근데 요런 것들이 금액이 75만 원이다 75만 원 했죠 엔진 방음 패키지 더하기 40만 원 그러니까 방음하는 게 110만 원이에요 방음 매트 차 바닥에 매트가 우리 보통 그 그, 뭐야, 천 같은 걸로 되어 있잖아요. 약간 카페트 같은 거. 그거를 빼고 바닥 매트를 방음 매트를 되는 거라서 새로 까는 거예요 예. 그게 80만원이다. 80. 그러면은 방음에 관련된 것만 지금 75, 40, 80이에요. 200만원입니다. 네, 여기서 200만원이 방음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사이드 스텝 한입 안에 사이드 스텝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뭐 신체 패키지가 아니라 중고로 사시는 분들도 사이드 스텝을 해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애들이 혼자 못 올라 어른이 이렇게 들어줘야 돼 근데 사이드 스텝을 하면 어른이 옆에 당연히 애 혼자 타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애가 뭐 벽을 잡고 하더라도 계단이 있으니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네,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근데 저가 이거를 일단 안 쓸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350만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390만원 해준다고 하죠 자 근데 여기서 고객님들이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 신차 검수입니다 신차 검수 이 신차 검수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손님들이 신차 검수를 했을 때 차가 뭐 이상이 있다 그러면 인수 거부를 하려고 신차 검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티끌 같은 거를 찾아줘요 업체에서 자 근데 저도 처음에 엄청 고민했어요 야이 와이프한테도 야 수진아 이거 신차 패키지 할까?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랬어요 네, 근데 진짜 검수를 그래서 제가 한다고 마음을 먹고 업체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업체에 있는 차들을 봤어요 그때는 이렇게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업체에 있는 거죠 실제로 여기 업체에 가면 이래요 다 검수하고 있어요 예약이 다돼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다 해놔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인수 거부할 만한 상황이 아니야 자 보세요 단차 자 단차 이렇게 있어 보세요 배뉴차예요 자, 이분도 단차 이렇게 신차 검수 꼼꼼히 해주신 다음에 단차 이렇게 찾았죠. 티끌 다 있죠. 검수 다한 다음에 검수를 끝냈습니다. 이거를 출고 대기실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거에 대해서 오케이 했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거 신차 검수 했는데 단차 입고 해도 오케이. 이유가 뭐냐? 이게 중요해. 요즘에 새차 사잖아요. 그럼 대기기간이 대기 최소 3개월에서 많게는 8개월 10개월까지 갑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이 탈려고 차를 바꿀 때가 됐던 뭐 아니던 그 기준을 떠나서 8개월을 기다린 보통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6월 달에 카니발을 계약했는데 나온 건 어. 그제 11월 25일이에요 그럼 벌써 거의 5개월 가까이 기다렸어요 예, 저도 진짜 처음에 2, 3개월 4개월은 그냥 그랬는데 요즘은 반도체니 뭐뭐 노조니 해가지고 차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달한달 한 달, 일주일 일주일 하루하루가 되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 근데 차가 왔어 근데 이런 이런 가죽 조금 뭐 이런 것 때문에 차를 안봤냐 절대 없습니다. 아뭐요 정도는요 뭐. 제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 차가 제대로 올까? 양품이 아니고 조금 잘못 만든 차가 오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때문에 신차 패키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오는 차들의 완성도가 옛날처럼 그렇게 안 좋지가 않다. 떠도는 얘기로는 어디 신차를 가지고 어디 뭐 길바닥에서 판공 도장하는 거 사진 누가 찍었고 포터 같은 거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정말 만 분의 일이고 실제로 차가 도착했을 때 우리 집 앞으로 갖다 달라고 했을 때그 신차 검수를 개인이 해도 될 정도입니다. 왜냐? 이게 지금 이렇게 크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여느그큰 문에 셀토스의 뒤에 문에 이, 아마 손톱에 있는 이때 한 5분의 1밖에 안될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거 라이트를 켜고 찾으니까 이거 찾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인수 거부를 하냐 절대 안 합니다 그냥 타요 왜냐 진짜 완전한 양품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가 진짜 티끌 하나도 없어 가죽 울림 하나도 없어 그런 차가 왔어 그런다고 해서 그 차를 타 5개월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거보다 키스 더 납니다. 문콕을 한번 했으면 했지. 참,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마음, 그리고 보험 같은 거예요. 돈을 쓰, 내가 이 차에다 돈을 더 투자할까? 그럼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아, 나는 그래도 너무 걱정되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꿀팁 드릴게요. 집 근처에 신차 검수하는데 내가 할 곳을 먼저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매장에 차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신차 검수하는 매장에 차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옆에도 있고 한대 있고 한세대 정도 들어가 지는 공간이죠. 자, 이 정도 이렇게 돼 있대니까 지금 여기 한 하나 둘세세대 있죠. 여기 네대네대 들어가 있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차에 스티커 이렇게 붙여놓은 게 있어. 근데 실제로 가서 보면은 거기그 차를 보고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아, 내 차가 이렇게 왔을 때나 같으면 인수 거부를 할까? 인수 거부를 할까? 아니면 그냥 탄다 그럴까? 당연히 그냥 탄다 그래요. 기다린 기간 실제로 보면 정말 너무 티끌이야. 다른 나온 차들을 보고 매장 간다고 꼭 해야 되건 아니니까 어 내가 정말 신차 검수가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매장에 한번 가보고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너무 좀 차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구나라고 생각해서 저는 신차 패키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만 따로따로 했어요 근데 지금은 따로따로 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 이거 내가 350만원 주고 했으면 진짜 후회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이 영상 보시고 일단 매장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실제로 내가 보고 판단해 보고 그때 이제 결정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한번 가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제가 오늘 일단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이 다음 영상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아까 그 패키지 중에서 선팅 필름에 관해서 다시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하부 방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실제로 신차 패키지에 있는 가장 큰 금액이에요 요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오늘은 신차 패키지 그 신차 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부분도 한번 잘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건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제가 아, 최대표죠 아무것도 모르네 난 그냥 가사 할래 아 오케이입니다 예. 하드실 분들은 하셔도 돼요 이거 뭐 한다고 해서 손해 볼건 없습니다. 예. 매기 이제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이런 부분 잘 판단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멘투맨 중고차 최현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따끈따끈한 신차 소식과 중고차 출고 후기 귀에 쏙 들어오는 차량 소개 중고차 구입부터 판매까지 이것이 멘투맨 중고차만의 1대1 밀착 케어 서비스 멘투맨 중고차 최현진 대표가 여러분의 중고차 구매 판매를 도와드리겠습니다